여기는 바로, 어 시즌 그리팅 촬영 현장입니다. 컨셉이 좀 화보처럼 찍는 느낌이라고 하는데, 저도 찍으면좀 감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좀 뭔가 내추럴하고, 러프한 느낌이 좀 강한 느낌이 있어서, 최대한 너무 각자 보이게 찍는 게 아니라, 좀 이렇게 편안하게 찍어볼까 합니다. 괜찮은 거 같아요. <웃음> 분위기나 달라지긴 했어요. 저는 좀 <웃음> 젠틀해졌다고 해도 <해서. 웃음>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보기에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게다가 홈런 때좀 많이 바뀐 거 같다는 느낌? <웃음> 이미지적으로 <웃음> <웃음> 저도 요새 이런 요리잔들이 엄청 관심 많아요 <놀람> 알겠다. 알겠다. 내가 <놀람> 움직여야 것. 니가 던가 그치 <웃음> 굳이 움직여야 니가 던진 맞 니가 던 니가 던진 것. 니지 던진 것. 니가 던진 것. 니가 던진 것. 니가 던하고 이렇게 진로로가 던진 것. 로가 던진 세로로? 이희모 찍을게요 아 근데 사진 너무 잘 나와요 이 톤이 좋아요 뭔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톤이에요 사진 찍었을 때 오케이. 겹쳐지면 되는 거죠. 갑자기 네. <웃음> 네. 네. 아, 네, 네. 갑자 네, 네. 갑자기 댄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자각모 자세모 부 생각부터 생각이 제가 십자가 십자가 아, 검색 1년 내내 우리 캐럿들이 네. 볼 네. 달력을 저희가 이렇게 찍었는데요. 네. 어, 캐럿 분들이 이 시즌 그리팅 보면서 어, 1년 내내 네.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그리고 행복한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조금 더 2021년은 세븐틴과 캐럿들이 어, 행운 가득한 그런 한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네. 네. 건강하고 아프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캐럿들. 맞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네. 세븐틴 감사합니다.